들었었는데오늘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사실 팬꾼 때부터 조금 키를 냈던 것같아 너무 미안하고 근데 그건 사 아니야 내가 어, 선택한 그래. 직업이니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 나라 믿네 아스트로 웬빙直播透露 有點累了 휴院妹妹2023幸福 췄시규 Astro成员文斌19号在首尔江南家中自杀身亡 得年25岁 所属经纪公司发出声明文斌突然离开我们成为天上的星星目前文斌的灵堂设置在首尔峨山病院殡仪馆告别式将在2 2号上午8点举行这天原本是他和成员产贺在澳门开唱的日子 他们4月30也预计来台办演唱会 岂料死讯来的突然除了震惊还内外粉丝人在美国的队友车银优听闻噩耗也紧急返国 걔 너무한다. 골격부터 비율까지 완벽한 몸에 저 얼굴에 저 노래 실력에 저춤 실력을 가진 사람이 단한 명이라고. 근데 걔가 근데 그게 내 남자가 아니라고. <웃음> 진짜 불공평하다 세상아 원빈 2016년 이아스트 o 成员신份정式 출道 자团내担任领舞副창也是跨足주电视剧주持의전方位 완능 아이돌 与团员产찬组成小分队 원빈 앤 n 센타 몸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금은안았습니다 사실 근데 뭐좀 너한테 좀 고백할 게있었다는좀 힘들었었어요 힘들었었는데 대단지를 안 내려고 했는데 사실 팬콘 때부터 조금 티를 냈던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너아 미안해 그래도더 나아지기 위해 로아도 이해해 줄거 노력하고 있으니까 운동도 이제 해야죠 하나둘씩 놓치고 있던 것들 난 행복해서 내가 그래, 선택한 직업이 직... 아니야 내가 어, 선택한 근데... 직업이니 내가 감당해야 하니까 真的近期他们忙着巡迴演唱會 4月7號本來要飛往泰國 抵達機場時文斌因為头暈沒有搭上原定班機隔天文斌僅也上工如期到泰國舉辦演唱會活動結束還開直播向粉絲道歉 我從11歲開始執行 我從1 2我從1 <evet> 10... 2歲始 초반때 그렇죠. 둘이 따로 지내서던거의 네, 이제 숙소 음.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볼 시간이 없었는데 근데 수아가 이제 연습생 때 집에서 용돈 받아서 막 생활하고 이런 게좀 약간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카드를 편하게 좀... 그러면 잘 써요? 수아 씨가? 진짜 잘 쓰는 거 같아요 <웃음> 文斌生前疼爱妹妹出名妹妹文秀雅当了1 1年练习生前年终于以女团比例出道文斌也曾借着同台热舞公开应援妹妹可说是演艺圈出名的兄妹党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뭔가 버거웠다 생각이이이것만으로도 그냥 이이구나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진짜 나 아직까지도 그 장소가 기억이 나는데 엄청 긴 신호등이었어 데뷔를 하기 전이었는데 이거를 진짜 고민이다 할까 말까 근데 그때 처음이었어 오빠 그렇게 얘기를 한게 근데 나는 너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게 진짜 어쩌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오빠가 그 말을 안 해줬으면 은 진짜 내가 후회했겠다 색깔 둘다 2023년 수아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수아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화이팅더 무서운 거를 약간 도전해보는 요 스카이레임만 하자 <웃음> 스카이 다이빙. <데이비를. 웃음> 와 진짜 요내 버킷리스트 중하나요 그래 나중에 같이 하자 오케이 네지는별 같아 <웃음>